이 입에서 막 진짜 뭔가먹난 그걸 두고볼수 없어 아아아아 아 해봐 아우 아아아아 아 하세요 엄마 이제 그만 안해 이라고 할줄 알았지 이라고 할줄 알았지 이라고 할줄 알았지 진짜 그래 우리 꺼할 빨리 닦을 거예요 우리 꺼지가 아니 먹을지 말고 먹... 먹지 말고... 이... 아니 아니야... 야. 옳지 옳지 아이 잘한다! 아이 치카치카 치카. 이쪽도 이쪽도 아 이쪽도 이쪽도 아 이쪽도 이쪽도 치카치카 치카 하자 한번만... 아니, 치솔을 먹으시지 마시고요. 아니, 치카 치카. 치니치니치니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치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양치 껌을 사다 줬는데도 그리고 혼자 양치하는 것도 사다 줬는데 잘안 해. 아니, 저기요. 거기 위에 그렇게 핥아먹는 거 아니라고요. 여기 사이에다가 이빨을 넣고 앙앙 씹어야지 그래야 치약이 나와. <웃음> 짜증내지 말고. 도대체 이빨에 모아껴를 뭐 학교 칫솔이 들어갔다 나올 때보다 시꺼메? 응? 아, 일어나. 아, 일어나 봐. <웃음> 아이, 잘 기다려봐. 얘가 양치하는 거 정말 좋아한다고. <웃음> 정말 잘못 보셨군요. 오, 깨끗해. 보여요? 이빨 깨끗한 거? 보이죠? 오 깨끗해! 하얀색? 이쪽 보자. 이쪽 이빨도 한 번만 보자. 깨끗한지. 얼마나 닦였는지 봐야 될거 아니야. 어? 이쪽은 조금 노란데? 다트야! 끼어들지 마! 하지 마? 어, 속상해? 표정 보니까못 하겠네. 꼽이 나대. 응. 아니야. 응. <웃음> 표정 좀띠깝다 가치, 가치, 가치, 가치. 가치. 가치. 가치. 가치. 가치. 가 저기요. 저기요. 오, 내로야! 내로야! 생각보다 짜증나는 일에 휘발렸다! 두둥! 그치. 오! 입냄새! 오! 내로 싫어! 오! 내로! 내로야! 오! 싫어! 내로! 하지 말아줘! 왜 그래? 내로 속상해? 우리 내로 속상하면 항상 이러거든 내로 속상해 생각보다 맛있지, 치약이. <웃음> 네로야, 무슨 생각해? <웃음> 네로야, 뭐, 뭔 생각해? 응? 아직도 생긴 게 아기 고양이 같네, 우리 네로는. 그주인야 <웃음> 네로야, 죽은 척 하지 말고, 왜다 애들이 여기만 오면 죽은 척이야? <웃음> 저기야 여기 오시면 왜 다들 이렇게 죽은 척을 하시는 거죠? 여게요 <웃음> 어, 싫어. <웃음> 싫어. 속상이 응? 언니가 짜증나겠어? 저가저은 사람 빼고 다 귀엽다고. <웃음>